모습 엔터테비테크더 인터넷 코디 그리고 아레스 오토메이션까지 전국 관련주들이 입니다. 일제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SF 반도체가 오늘도 급등합니다. 12% 넘게 급등. 그리고 상신전자라는 종목도 상승을 생산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입니다. 이차전지 소재주들은 쉬어가고 그 자금이 지금 이제 일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주들 그리고 펄어비스 게임주 또 반도체 장비주에 솔리는 모습인데요. 어, 셀트리온 그룹주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4.3% 급등그 반면에 에코프로그룹주들은 또 일제히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SM도 오늘은 쉬어가면서 1.7% 하락 10만 9천 원선 지나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가 7% 넘게 급등한다는 것도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카마우로를 착용한 적도 있는데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것은 로봇주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도 15%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로보 스타가 힘을 내고 있네요. 12% 오래 로보틱스가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주유도산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좀 약할 수 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로봇 로봇 위원시장 위원시장 위원시장 위원시장 로봇 고객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국내에서는 2위 업체인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에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갔고요. 지난 가장 대상 역할을 했죠. 했고 지금 또한번 추가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지분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아예 이제 인수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삼성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점 찍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굉장히 큰 이슈가 될수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과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틀 동안. 이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는 LG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SPG라든지, 그다음에 SF, 어, 그다음에 SF, 어, 그 다음에 SF, 그 관련된 s b b 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로봇 사업을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ABCD를 가리켜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약 250, 사실은 이미 오랫동안 했던 업체를 불명예를 달았는데요. 같이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지분투자라든지 뭐 M&A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 가능성이 높은 오히려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미국 지역이고. 미국 이외에 이제 AI 관련된, 관련된 것도 지금 사실은 좀 죽어있지만 같이 연동돼서 보셔야 된다. 아, 같이 그래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그쪽도 마찬가지로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대기업들이 돈이 지금, 주는 어디로, 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투자를 어디에 다 하고 때문입니다. 있는지. 그다음에 중단된 뭐 정, 벌써 정부에서도 그러면 거기 호응해서 범을, 정책 자금을 어디다 지원해 주는지 네. 이게 지금 시장의 주식을 화두라고 주식을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어차피 일분 계실 적 별로 안 좋을, 안 좋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기 음. 때문에 음. 어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따라가는 매매 소장의 약간 소장의 이벤트 드리븐 같은 것도 지금은 하나의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시장에서 화두가 될것 같고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측하 들은 예, 걸 예, 얘기한 맞아.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웃음> <그냥> 누군가가 <웃음> 저 같으면 이제 이런 제이 거죠. 이제 네이버가 한, 만약에 AI 사업이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병중량 관련해서 그러면 이쪽 분야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 회사랑 협력해서 하는 게더 빠르겠죠.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보지 않겠나 로봇의 경우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도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그래도 더잘갈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위주로 보자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오늘도 뭐 반도체 소비자 전반적으로 힘을 내고 있거든요. 앞서 서이재모 대표께서는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부지와 네, 하이닉스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맞을 것같고요그 시기적인 ]인데요. 부분들이 서울 어, 빠르면 3월 말, 4월 초가 될 캐스터, 것이다. 만약에 더 늦어지면 은 뭐 1분기 이제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5월 중순 네.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그관점을 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들이 좋겠는데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스 그다음에 이런 업체들의 그 재고율,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지 뭐 않고 유지가 된다든지, 약간 일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 전제 조건이 맞았을 때, 그때 투자적으로 이때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들이고, 소재 업체들은. 당연히 영화식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솔브레인, 독립템케 이런 기업들이 10, 먼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삼성, 이 이번 주죠. 뭐 투자 이어주겠습니다. 이야기들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가 곳이 올라가는 곳이 있고,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나왔고, 수남의 관점으로 작은 그냥 돌아서 들어가는 그냥 그런 느낌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삼성에 투자한다고 하는 300조 20년입니다. 그게 뭐냐면, 연간 15조 수준밖에 안 돼요. 삼성은 1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40조에서 50조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 삼성도 그렇고, 맞겠습니다. 하이스도 그렇고, 메모리는 이제 투자를 대규모안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바로 오사프 업체들, 후공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후공 업체를 왜 봐야 되냐면, 은 전...